아, 오바키도 나온다 <웃음> 놀라게줘야지 어? 집에 가서 라면 먹을까? 아 좋다 신라면? 진라면? <웃음> 왕뚜껑아 까르보불닭 까르보불닭 먹어야겠다 아 신난다 키키키키 오비키 <웃음> 기다렸습니다 <웃음> 아 살래 이게 진짜 이게 가짜 아오 이걸 그냥 아류 이걸 그냥 아 오리언 짜증나 으으 복수할 거야 오리언 죽었다 뽀로로 컵라면을 불닭 소스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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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매운 거못 먹는단 말이에요. 티티티키 <웃음> 재밌겠다. 고었소 진짜. 이 밑에다가 불닭 소스를 엄청나게 넣어버리고 죽었어도 매워가지고 못 먹는다. 이렇게 감춰버리면 <웃음> 완성. <웃음> 맛있는 냄새. 근데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어? 불닭 소스 숨기고.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어? 스파게티? 어? 오 맛있겠다. 와 혼자 먹냐? 너도 끓여서 먹어라. 어? 근데 이거밖에 없네. 와 진짜 나쁘다. 다 먹어버리냐 혼자? 안줄 거지? 내 거지. 안 입만 줘라 제발. 어? 너는 절대 안 돼. 음! 아 제발 조그맣게 먹을게 조금만 먹을게 한입만 어? 제발 그럼 아까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누님 해 아까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누님 아 누님 그래 한입 줄게 조금만 먹어라 어? 죽었어 엄청 많이 먹었어 어? 너 젓가락으로 지금 면 돌려 지금 너? 어? 어? <웃음> 이제 내 손으로 들어왔지. <웃음> 너 지금 면다 돌려 먹어. 어? 그러면 안될 텐데. <웃음> 어, 왜안 돼? 다 되지. 뿜뿜. <웃음> 어, 그거 매운 건데. <웃음> Maybe you think 면안 i t 고 했잖아. 너 그거 먹어. 아, 진짜. 아, 워 음.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누나 두고 보자. 아, 아, 뭐야? 왜 그래 지금? 아. 아. 아. 아. 다. 뭐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 아. 아. 이게 다 뭐야? 엄마, 오리온이 내 머리카락 이렇게 묻혀 놓고 말랑이 막 던졌어. 나? 오리온이? 네. 누나가 먼저. 음. 누나가 먼저 나한테 분낙 줬어. 엄청 많이 먹였어. 내가 먹인 거냐? 니가 먹은 거지?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지겨워, 아우. 그리고 나서 쟤가 먼저 장난쳤어, 엄마. 쟤가 먼저 호랑이 타쓰고 나막 놀래켰어. 아니, 누나가 먼저. 누나가 먼저. 알았어. 그만, 그만. 엄마가 들어보니까 그둘다 똑같아, 아주 그냥. 맨날 허권날 싸워, 지겨워 죽겠어. 둘이 사과해. 미안해해! 안 해? 둘다 똑같이 잘못해놓고 너는 뭐야 그거? 말랑이 그거 사달라는 거안 사줘? 미안해. 미안해. 다신 싸우지 말자. 다신, 다신 싸우지 말자. 말자. 자, 이제 서로 안아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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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지겨워. 말랑 사소하기대 성공. 우리 오키님들은 오빠 누나 동생이랑 어쩌다가 싸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아, 아, 오늘 아, 영상이 공감됐다면 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포회됐다